아, 제발! 아우! 안녕, 친구들. 나블레이미야 방금 전에 러버덕 끝내고 바로 그냥 이어서 찍고 있어요. 어, 네. 광대편. 지으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스킬 안주나? 넌 뭐야? 어 원숭이다 오래간만 뭐야 왜 나한테 공격을 해아 텔레포트 쓰라고? 발동이 안되는데? 저잇? 안 지나가죠? 때리라고? <웃음> 텔레포트는 되는데 아 이번에도 스킬을 새롭게 열수 있나? 열렸네 프라이멀 필헐 적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건가? 범위를 넓힐 수 있네요 이게? 야! 원숭아! 공... 포... 개쩌네? 멋있다 공포라기보단 그냥 스턴이네 도망가게 하는건 아니고 그냥 그냥 스턴에 걸려버리네요 가자 감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뭐 한번 보면 알겠지 오 이번에는 서커스 느낌이네 세상에 누가 홍보 포스터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놔? 누가 보러 와? 세상에 애들 보러 갔다 다 울겠네 그런데 내가 보러 왔죠? 제기랄 샤드는 가게가 문을 닫았네요. <웃음> 웃긴다. 커튼 캔디스. 갑자기 놀래라. 아, 뭐야, 쟤? Let me guess. 콜라보야. 너 광대 공포증 있니? 라고 물어봤어. 어? 이 인형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밴디 생각난다, 그죠? 아휴, 치열이 엄청 고르네. 좀 누리끼리한 게 이빨 닦아주고 싶게 생겼다. 아, 어, 다뭐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저기에서 사격 연습할 수 있나요? 러버덕을 쏠수 있잖아 왜 이렇게 애들 다 치열이 고라 <웃음> 어떻게 불이에 이빨이나 있어 징그러 소울 차드를다 모아야 된대 근데 개수 0개라고 나오는데 웰컴 도발하는 거야 지금. You 이거? 뒤졌어. r e a d 가잉 방청객들이 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이에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너의 도발에 응해주지. Go on, press it. You know you want t 너도 누르고 싶잖아. 빨리 눌러봐. Oh, wow. you did it. I may have 뭐야? 왜왜 환호를 안 하고? 나배점 찍었다고. 어때 해요? 헐와 카트라이더 <웃음> 신이세요? 하게 되나 봅시다. 아무 어, 시끄러. 아무 어, 시끄러. 너우 시끄러. You seem to be far luckier here. 아니 뭐 죽나 했는데 뭐 딱히 죽지도 않고 시끄럽게만 해. 하나같이 치열 미남. This is all a bit surreal. 뭐야 여기? 오 오우 와오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오나 벗어날 뻔했어. 이걸 또 선의 주인공이 얘도 정상인은 아니야 봤을 때. What's your c o n n e c t i t 이제 시작인가? 딱 60개네요. 동잡으면 도망가야되나봐 애들이 내려서 막 공격하네 아 근데 이러면 무서울게 없지않나? 스턴 시간도 꽤 길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디서 내렸어 와 근데 목숨도 이제 다섯개에요 야 위에도 스테이지가 있는거야 지금? 오, 모르겠다 와 진짜 뜸은 뜸은 있다. 어, 놀래라. 여기 내려볼까? 아니 들어가볼까? 여기. 위로 올라온건가? 야, 위층으로 올라왔네 어. 아이씨 so 공포 썼는데 아. 내리는 걸 멈추게 할수 있어 적색 샤드다 여기 떨어지면 죽겠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실험을 안 떨어지네 아예 얘들 어딨어? 내리 는소 리만 들 리고, 아, 이게 내리 는소 리가？아 니라 다시 타는 소리 가차도 <웃음> 타나. 뭐야 이거 방금 뭐예요? 와짱놀랐네 뭐야 이거 왜 안먹어 자동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웃음> 소리라도 크게 해놔야 잘 들리거든 아!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네 야, 얘네한테 부딪혀도 되네 스턴 상태일 땐아까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었던 것같네 일단 초록색 문으로 들어가서 위층에 있는 샤드도 다 먹어야 돼요 그냥 얘들한테 앙쳐 내리지마 뒤지고 싶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부터 그냥 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되게 애매하게 남아있네. 아, 애들 위층에서 내리는 소리인가봐, 이게. 위층에도 차가 있는데, 나랑 겹쳐지면 내리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 아! 이 빨간색 바닥에 가면 안되는구나 아까 저거에 죽었나 보다 광대한테 죽은게 아니라 차 내리는데 시간 너무 소비하는거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스톱! 아 근데 이게 광역 공포가 진짜 좋은데 쿨타임이 엄청 길어요 그러게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웃음> 대시랑 공포만 딱잘 고른 것 같아. 스톰. <웃음> 스톰 근데 함정에도 먹히나? 는데 아니 근데 너무 오시는데요 What <놀람> the <놀람> fuck <놀람> you <놀람> motherfucker <놀람> gentleman. 아옆으로올줄알았는데 정면으로 박치기라네 와. 와 놀래라. <놀람> 저쪽이 안 먹은 곳이 많죠. 바닥을 잘 봐야 됩니다. 바닥을. <웃음> 아장아장 뛰어오는거 진짜 개귀엽네 사랑스럽다 아 놀래라 아, 진짜. 아! 아아 that's not funny. That's not funny at all. 아, 딱 클릭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좋아요. 다 먹었네요. 아래층으로 가야 돼요, 이제. 다시. 위층이 오히려 다 먹었네. 아래층으로. 저런데 있어 보석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아, 뭐 저런데 있냐. 완전 뜸은뜸은 있어가지고. 땡. 정확히. 먹으니까 다 사라지네. 입장. 둘레라, 씨. 뭐야? 어? 어, 인사한다 안녕. 뭐야, 너 어디가? 아직 아니래요, not yet. 시크릿 먹었다. 하면 되나 이제? 뭐한 거야? 뭐지? 버그 걸렸나 혹시? 아어 어지러워. 마약 간접 체험인가요? 안돼 유수부에서 마약 얘기 꺼내면 안돼요 큰일나요 노란딱지 먹어요 뭐야 애기들 인사하는거 너무 귀엽잖아 맞다 잡는건 아니지 은근 친절해 배웅도 해주고 말이야 으악 으아. 아, 진짜 빠져든다. 아메이징. <놀리동산> 놀이동산 이렇게 열차 이런 거 만든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민피로 이건 게임이지만. 실제로 놀이동산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놀람> <놀람>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이 펀하우스 놀이동산 이렇게 다 즐기면은 이제 깰수 있는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나? 안되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야될 것 같은 길인데 잠시만! 어야나나나 나, 나 제대로 찍힐 뻔했어 정수리 찍힐 뻔했어 진짜 원래 뭐야 여기가 내가 아까 들어갔던 데고 여기가 새로 생긴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나 이거 러버덕 출시되면 하나 살래 너무 귀여운데? 너네 왜 여기 잡혀있냐? 어떤 데 같은데. 뭐 어떤 데 같은데. 여기 말고 저기로가 봅시다. 어 돌려라 아아 아, 아. I've got you now, mortal. 드디어 잡았다, 불멸자 Here we are. 아 불멸자래 필멸자. 너를 여기서 끝내고 That's 너의 영혼을 계 가져가주지. 오 이제 본격적으로 막 공격을 시작하네. k 이거 <웃음> <웃음> 죽을 때까지 계속 웃을 수 있나 볼까? 음. 어 이제는 막어 아. 뭐야? 음. 오 h 이거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우 쉣. 쉣. 아니 뭐 어떻게 라는 거야? 일단 얘네를 딱 음. 때릴수 있는지 음. 보 음. 때릴 수 있는데 타임이 굉장히 느려요 음. 어 때릴 수 있네 음. 어우야 잠깐만 좀, 음. 어 죽었어 두대 때리니까 죽는다 음. 아 얘네 효과음이 <웃음> <웃음> 어, 오우 쉐 오우 쉐 하는 거 같아요. 그 뭔지 알죠? 무슨 효과가 있나? 이 묘하게 이게 타이밍이 풀 타이밍이 엄청 길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well, 거리가 애매해, 이게. 아,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인지 알겠다. 야, 알았어, 알았어. 걔네 잡을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 돼, 돌아다니면. 잡지 말고. 빙글빙글 돌다가, 풀타임 다 차면. Shit the fuck, 풀타임 다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에 나 찼다 하면은한대 한 쳐주고 어 아직 여유있어 애들 굳이 소환시키게 할 필요없어요 돌아 돌아 잡몹 잡을 필요 전혀 없어 오키요? 어, 아 광대 새끼 광대들을 잡으니까 잡는 족족 애들을 다시 다 소환해 너무 쉽죠? 애들이 너무 가깝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오시유 마더파더 젠틀맨 한 바퀴 돌아서 크게, 크게 돌자고 <웃음> <웃음> 안녕, 친구? 어? 썸네일가? Impossible. Yeah. Possible. Your suffering will be eternal. 어, 왜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Oh, what y o 아, 빠르 빠르 빠르 빠르. 빠르. 왜안 통하네? 어떻하지 <웃음> 저기로 도망가야겠고 d 뭐. 딴딴딴 u 딴, 딴어 뭐야 잠깐만. 야 광대 챕터는 이게 끝이에요? 아니 너무 짧? 헐야 이건 너무 약간 대충 만든 티가 난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맵을 가장 다양하게 만든 챕터이기도 한데 아 원래 이게 샤드 모으는 게임이잖아 샤드 모으는 게임인데 샤드를 안 모으고 전투씬으로 나오니까 분량이 너무 짧은데요? 뭐..뭐 뭐, 뭐 이렇게 아쉽지? 빨리 끝나서 좋아해야되는데 왜이렇게 아쉽지? 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글쎄 You're only delaying the inevitable pierce You can't keep me o u 너는 저 샤드를 다 모아서 반지가 반지 조각을 다 모으게 되면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해. 어차피 우리는 할머니 말잘 들어야 되고요. 아니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말락은 계속 설득하고 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아 어, 이번엔 해상도가 구려요 미완성맵이라 그래요 <웃음> 어 근데 이거 십자가 표시가 있네 이번에 약간 교회같은 성당? 이런데서 하려나? 자 굉장히 짧았죠 이번엔? 러버덕은 천천히 하느라 분량이 좀 나왔는데 아 광대가 여러모로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샤드를 모을 수 있는 스테이지가 보통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2부에서는 전투씬으로 나와서 분량이 굉장히 짧았네요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타보고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어 아안 아, 그래 나난난 난 놀이동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웃음> 예... <웃음> 자, 저희가... 어... 광대편을 찍는데 분량이 엄청 짧았잖아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다는 시청자분들의 말을 듣고 지금 급하게 다시 플레이를 해서 어... 이쪽까지 왔거든요 근데 좀...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야 반지 조각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안녕...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얻고 그냥 했단 말이야 그냥 그냥 깨버렸단 말이야 얘가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어... 이러면 망한거죠 지금 자! 다시 돌아왔어 이번에야말로 승부를 내자 근데 히든스테이지가려면 뒤로 밀어 꺼지라고 해봐 안돼 안돼 이거 안가져 어 뭐야 w 어, 그야 그래? 왜이래 이거? 왜 갈려니까 방향이 막 다른데로 가죠? h 어! so 에? You find 어? Out. 저 녀석한테 죽으 w h 처음보 a 스테이지로 와지네? 어 아, 쟤한테 죽으니까 보너스 스테이지로 나오는구나. 아, 쟤한테 죽어야 되네. 아, 여러분, 이게 있었네요. 이걸 안 하고 갔으니까 분량이 적지. 어, 좋아요. 이제 이거 하면 되겠네. 아, 이게 안 죽으면 그냥 스킵이 돼버리고. 아. 왜또뭐왜뭐 뭐. 그건 왜뭐 얘네 오는거 짱구석여와 놀래라 와우 속났다 아니 맵이 얼마나 넓은거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진짜 맵이 얼마나 넓은거지? <웃음> 내가 아직도 한바퀴를 다 안돌았단 말이야? 원래는 이제 다크 딥 세션에서 모든 미로들은 다 도망갈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외다리길이 없었었는데요. 지금은 선로밖에 없죠. 쭉 옆으로 빠지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다 먹었다. 드디어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뭐야 그게왜그그미이래요너무 무서 서, 레, 가, 지, 레, 지, 레, 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hat the f u k i o t 아미치 h 네 e f f a t h f t h e k e s u w a t h e f oh what the hell you motherfucker 어왜 아, 이렇게 샤드가 뜨문뜨문 있어. 아이. 잠깐 멈췄는데 얘는 멈추지를 않네, 얘가. 와나 잠깐만 와딱 먹자마자 정면에 광대가 쫘르르르르르 애들이 다 줄줄이 사탕으로 돌아다니는구나 같이 돌아다니네 따로 따로가 아니라,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왜 여기에 여러분이 있죠? 와이 길은 뭐야? 우와 마약 빠는것 같아. 뭐야? 잠깐만요 뭐 어? 눈? 눈 앞에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뭐지? 2층길인가 이거? 이 위를 어떻게 올라가? 아하 여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같아요 뭐야 아, 왜아 놀래라 어떻게 긴줄 알았잖아 올라온 줄 알았네 애들 그냥 슬쩍 보였나봐 이런데서 이렇게 슬쩍 나를 봐가지고 어그로가 끌린듯 마이크 나가는 소리는 이 문에서 나는 겁니다 개짜증나죠 와, <목소리> 뵈루 아, 뿌스로우그다아 <멀>, <목소리> 방역 스턴 왜거왜 안가져, 이거? 아, 못가네, 이거? 이왜 밑에 빠지지도 않아? 와, 맵을 삽같이 만들어놨다, 이거. 아니, 조그만 턱을 못 넘어가서 이런다고. 그나마 스턴 걸렸을 때 여기 와서 망정이지? 여기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나 목숨 몇개 남았니? 왜안 왜 먹은 거야 내가 아니면 여기는 또 다른 다리인가? 내가 아까 봤던 다리랑 또 다른 다리일 수도 어우야 발자국 소리 봐다 다 먹었는데 이쪽에서 애들이 날도는다저 <이렇게> 내려가자, 마다 무엇로 가자. No no no no n 이 no no n no o no n 와아.. 진짜 큰일 날뻔했다.. 헤메이징! 발자국 소리 들리네.. 헤메이징! 아이씨 때루요? 제리 차징한 다음에 홀을 기약하자. 좀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빨리 샤드를 쏴. <놀람> <놀람> 방역 수턴이안돼 으으... 으흐... 힘들구만 목숨 두개 남았어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저기 안을 확실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빨리 먹자 오, 다 보라색, 보라색 해가지고. <놀라> 오지마, 얘들아. 아, 너, 너네 소리 너무 무서워. 똥쌀것 같아. 하지 말라 했어. 다 <놀라> <밥> 먹었어. 다섯 개. Fuck you, motherfucker. 아 <동대�실히> 제발 아 the only thing you have to fear is fear t s 어 이것들 보소? 네 개만 먹으면 <shocks> <이 chiar> 먹었어 이제 어떻게 해 가? 어떻게? 돌아가? 잉! 스피!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바바파파파파파 거기구나 저 네모난 방 여기 좋아요? 가자! 여기에서 이걸 얻고 반지 조각 또 난리야 또 난리 또 난리세요 왜? 왜 이러실까?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왜 이러셔. 빨리 안 돌아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라라 아왜 스턴 썼는데 쟤네를 안에 가두려고 했거든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두마리야 어? 방금 방금 초록색 문 보였는데 아, 아니 아왜 계속 늘어나 애들이? 아니 네 마리였어 방금 내가 잡히기 직전에 내가 봤는데네 마리였어 들어오지, 들어오. <웃음> 들어오냐? 들어오냐? 너 무서워. <웃음> 여긴 뭐예요? 문이 두 개인데? 어, 여기가 아까, 거기네. 그럼, 아, 모르겠다. 일단, 우리는 히든 스테이지 찾았어요. 버그인가? 이제, 진짜, 챕터 3, 광대편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 재밌었다, 그래도. 놓친 요소까지, 전부 다 찾아서, 알아서 찾아보는 우리들의 훌륭한 플레임TV.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크 디셉스 챕터 3,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크해주 뉴.